안녕하세요 저 이제 오늘 할로윈 할로윈데이라고 해야 되나? 할로윈 주간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을 갑니다 캠핑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세, 오늘 2시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막히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듯 합니다 커피 지금 사가지고 치, 친구가 지금 커피 사러 왔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래좀 속도가 빠르네 끌어올려 너올리면서 왔어? 어 커피! 이래, 오려리오올려오 오리오! 리다 같이 모두 리오올려오오리리다 이거다. 가을이다. 벌어진다. 나올 일이야. 너무 심한데. 저희가 오늘 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계속 날라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집날 들어가야. 너무 좋아. 이렇게 돼 있구나 너무 좋다 2층으로 돼 있어 좋아 우리들의 고기 세팅 저 요것도 샀어요 그리고 해산물도 이렇게 있고 술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음식들이 여기에 많이 쌓여있어요. 친구는 밤새서 왔거든요, 지금. 죽을 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대요. 행복 그 잡채. 마 방콕에서 왔어요. 이거는, 이번에, 채도 사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어뮤즈 신상 이거 사가지고. 색깔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어, 라이브 방송 때 바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넥초들 가져갔고, 베이 이렇게 가지고. 날로날로 빨리 달라고. 날로날리날리날빨날리날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아리 나리, 잘하는데? 아우 아파 그래서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아니 언니 다 해놓고? 고산지대하고 기가 막... 기가... 고산증? 아, 어떡해 기가 약해 다리가... 남자친구 없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알지? 뭐? 아... 양파 아까 생애. 마늘 먹고 그랬으니까 <웃음> 양파 먹어 그냥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목관리 올려가지고요. 짠 이게, 이게 맛있어? 귀여워. 자기 전에, 마스크팩 하고 자려구요. 근데 이게 위아래로 나눠져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분리돼있어가지고 되게 두툼하다 목걸이 어. 앰플의 마무리네 이건 따로 보관 스스 근데 좋다. 차가운데 발만 당네. 오 좋다.